이 이야기는 전설로만 전해지는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이야기다 음... 아, 어떤 놈이 대나부터 시위질이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어? 큰일 날라고 누구야 도대체 아... 그처럼 토달 뛰잖아, 이 새끼들이!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적의 사진을 들이밀어? 이게 사람 새끼야? 야, 나오지 나오지! 이제부터 슬슬 국민들 길들이기 시작한다! 야 쟤네 미친 놈들인가? 목숨이 몇 개길래 저렇게 난리야? 이게 나라냐고! 이게 나라냐! 이게 나라냐고! 이게 어떻게 나라야. 지들 마음대로 안... 에이 지랄났다 지랄났어. 아주 개판이구만 개판이야. 돈이 그렇게 좋아. 아 그치. 돈은 항상 옳지. 그래. 돈은 맞아. 이렇게 많이 떴는데 아직도 쓸게 남았어 야!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배 아니면 구조로 몰아간다미? 해! 맞는 말 했는데 지랄하는 게더 이상한 놈들이지 제일 어이없는 게왜 이건 법으로 보호하고 왜 이건 법으로 보호 안 하는 건데? 지들만 나라 지켰어? 너 목숨 걸고 나라 지쳤어, 이 새끼들아. 생각할수록 꼴받네. 누구를 위한 나라인 거야? 아이샹! 왜 중국이 우리보다 위야? 우리 보고는 돈을 다니지 말라면서 지네들을 술 처먹고 다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, 씨발 일본한테는 개거품을 면서왜 중국이랑 북한한테는 사랑과 포용으로 이렇게 간사고 지랄하는 건지 모르겠네? 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싫으면 국방력을 강화하든가. 지금이 조선 시대야. 여기는 대한민국이야, 이 새끼들아.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아?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고 싶어? 뭐 너네한테 잘 보이면 독수리를 죽겠다는 뜻이야, 보야. 왜 자꾸 피해를 국민들한테 떠넘기냐고. 이들 월급부터 깎으라고. 진짜 끝없이 나온다. 야 지지를 하든 말든 하지 이다고 해놓고 어떻게 지지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양심 있어? 불법인데 왜 돈을 주냐고 노동에 관련된 것만 운동하라고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면 군대는 왜 가는 건데 왜 자꾸 안타다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 이 정도면 양파정부 아니냐, 양파정부? 까도 까도 나와! 니들이 하고 싶은 것만 부르잖아 아니, 왜 국민의 세금을 니네들이 선심 쓰는 척하냐고! 돈을 주면 뭐하냐고! 세금으로 걷어가는데! 돈을 주면 뭐하냐고! 물가가 상승하는데! 조랄났구만, 조랄났어! 광복절에 저게 말이 돼? 나라 자체도 부정하고 있어이 새끼들이! 더 큰일이 뭔지 반동 분자네, 친구하겠습니다.